팬티도 95였는데, 팬티도 다 100으로 다 샀습니다. 아, 에. 팬티가 이제 안 맞을 때는 네. 무슨 느낌이죠? 아, 이거 너무. 네, 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의 이명호 대장입니다. 오늘은 음, 15kg 정도를 증량하신 곰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5kg 정도 증량한 곰이라고 합니다. <웃음> 네, 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만은 일단 이 멸치탈출연구소에서 코칭을 받으시면서 뭔가 이제 얻었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하시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어 제가 이 코칭 배우면서 솔직히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계속 믿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근데 전에도 네. 코칭을 좀 받아보셨죠? 아, 어느 정도 받으셨다 그랬죠 그때? 그때 다른 데서 한 20회 정도 받았는데 별로 조금 개선이 된다는 걸 많이 못 느껴서 돌고 돌다가 여기 이명호 대장님께 직접 코칭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1 7 8에 몸무게 57이었는데 70kg까지는 그래도 달성했습니다 음 그게 한 얼마나 걸리셨죠? 어한 4개월? 3개월 정도? 3개월? 네네 원래는 이제 3개월 만에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3개월 만에 그 정도 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을 때 네. 그때 그 말이 그래도 지켜졌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코칭 하시면서 솔직히 제가 이제 꼭 모시고 싶었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웃음> 아, 네, 진짜 네. 말로 표현 잘못하지만 정말 <웃음> 진짜 고생하셨던 네. 거 거를 한두 네.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고생했던 거요 네. 어, 한딱 지금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거죠 스쳐 지나가는 거 이제 좀 먹는 게 막, 안 넘어갔을 때 힘들었고 아, 그때 막 역류성 o u n g y o u 때 g young, young, young, young, 도 o u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그때 근데 네. 이제 영수는 식도염 했을 때 네. 제가 뭐라고 했었죠?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계속, 믿고 계속 따라오라고 드시죠네 그때 밥한 숟갈 먹어도 솔직히 힘들었는데 어 포기하지 않고 진짜 계속 끝까지 했던 게큰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막 이제 운동 네. 끝나고 제가 항상 네. 맥도날드에 <웃음> 맞아요 네, 땡땡땡을 먹으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항상 드시고 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그거 또 햄버거도 솔직히 제가 잘 먹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알아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40분 네. 동안 드셨다는. 네 맞아요. 그걸 듣고 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와아 아, 솔직히 네. 제가 뭔가를 푸시를 요구를 드렸지만은 네. 그거를 진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진짜 거기에 좀 제가 감동을 그때 받았어요. <웃음> 네 어쨌든 그렇게 네. 해서 이게 쭉쭉쭉 올라가고 역류성 네. 식도염도 완전히 사라졌나요 지금? 네 지금은 그런 거 없고 네. 먹는 것도 잘 먹고 있음니다뭐 거부감 오. 드는 것도 없고 네 지금 막 네. 이렇게 막몸을 몸이 이제 딱 변했을 때 네. 그런 느낌은 좀 어떠세요? 막 몸이 변했을 때 주변에 막 네. 반응이라든지 뭔가 대표적인 음, 반응 일단 오랜만에 저 친지분이나 친구들 보면은 오 이제 멸치는 아니네 이제 오남자나워졌다오옷발좀 <웃음> 조금 봤네 지금 좀 보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때아 내가 정말 허투로한게 아니구나 정말 열심히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근데 운동할 때마다 네. 제 기억 속에는 딱 네. 남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항상 운동할 때마다 네. 질려 하셨잖아요 아 맞아 그 솔직히 좀 <웃음> 운동할 때마다 아, 그 어떤 느낌이셨죠? 아, 이제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음, 솔직히 네. 못 말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이제 내가, 끝나신 마당에 네. 이제 가시면서 한마디 아, 하실 수 있죠. 네. 아 정말 허두숨이라는 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사람 이 힘들면은 웃을 수가 있구나. <웃음> 그게첫 번째로 생각이 났고 네. 두 번째는 아 다시 태어나면 운동은 다시 하지 말해. 아, 다시 하지 말하겠다. 그, 음. 그 정도로 이제, 저,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예, 그걸 음. 참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시다 <웃음> 보니까 확실히 네. 좀 매번 바뀌죠? 매번 바뀌고, 저는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한 좀 불신이 있었는데, 어. 그걸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느, 느껴요. 나 아, 나도 어, 지금 변하네. 아, 나도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 거울을 조금 조금씩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가면 네. 저도 네. 이제 항상 코칭할 때 네. 제가 전해하고자 하는 게 네. 뭔가 몸이 변하면서 그리고 네. 운동의 힘듦을 이겨내면서 네. 뭔가 그 바뀌는 그 성취감 네. 네 그런 거를 항상 축을 했었는데 그런 거좀 네. 많이 느끼셨네. 성취감 진짜 많이 느꼈고 어, 아까 방금 뭐 거울 볼 때도 느꼈는데 특히 옷 입을 때아 어. 내가 조금 그럴 때 성취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입던 옷들도 지금 솔직히 안 맞아서 어, 옷 사이즈가 혹시 몇에서 몇으로 바뀌셨죠? 제가 원래 95 티셔츠를 이렇게 입었는데 네네. 지금 그건 작아서 못 입고 이제 다100 사이즈로 지금 다 바꾸고 있고 팬티도 95였는데 팬티도 다 100으로 다 샀습니다. 아 팬티가 네. 이제 안 맞을 때는 네. 무슨 느낌이죠? 아 이거 너무... 아, 왜 이렇게 작아... <웃음> 땀, 땀 차고 막 아, 땀 차고 좀 아, 끼고. 예, 의자 앉으면 은 불편하고 어, 그러니까 어쩔 땐잘 팬티가 없는 게 나을 정도? 그래서 아. 팬티... <웃음> 아좀 이상했네 예. 예, 팬티까지 바꾸셨다고 예, 합니다 예, 팬티도 예. 바꾸도 하니까 아 내가 확실히 커졌구나 음, 이걸 좀 많이 느껴요 음. 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좀 노하우를 좀 드리자면 네. 네. 어떻게 했을 때좀 뭔가 이게 딱 네. 받아서 막 올라간 느낌 있잖아요 몸무게가 네. 네, 네. 그때 당시에 한번 팁을 한번 전달해 어, 주시죠. 음, 네.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운동을 빡세게 하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고. 음. 첫 번째 운동. 예, 을 빡세게, 빡세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끼니마다 간식을 자주자주 자주 챙겨 먹는다. 간식을. 간식을. 자, 그리고 새. 어, 공복감을, 얻게, 공복감을 얻게, 얻게 하고. 저도 네. 이제 매번 새끼는 매번 다 먹었는데, 솔직히. 밥을 이렇게 막 많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 적게 먹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먹고 음. 또 먹고 나서 뭐 매번 떡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음. 그 주말 같을 때는 솔직히 그래서 과자도 안 먹었는데 그때 다이제스트 추천하셨는데 <웃음> 다이제스트 먹으면서 아 그래도 과자 먹으면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도 들고 하니까 제가 몸무게가 오르기 싫어도 알아서 오르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먹고 해서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는 거볼 때마다 좀 신기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간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칼로리를 조금 채웠을 때 확실히 많이 오르죠? 네 이제 좀몸 변하신 거 보고 사실 되게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웃음> 이게 사실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잘안 따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요구를 드렸으면은 그거를 무조건 지키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운동했을 때 뭔가 이게딱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혹시 뭐뭐 요구했었죠 생각하는 방식을 많이 바꾸라는 게첫 번째 첫 번째였고 네. 그다음에 안 된다는 뭐또 같은 중복된 얘기인데안 그렇죠? 된다는 건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 감사하게 쓰면서 어 내가 나쁘게 생각했던 거를 다 정리를 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 고마웠다 뭐~ 감사했다 어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런 생각을 바뀌면은 나 자신한테도 좋은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얘기해 주셨고 그이 어. 마인드 측면이 사실 좀 네. 크죠? 예, 네, 그게 사실은 제일 가장 크고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아, 그게 네. 이제 했을 네. 때 뭔가 네. 마음도 편해지면서 네. 몸이 좀 달라지지 않던가요? 뭔가? 네, 몸이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네, 뭐 네. 물론 운동도 네. 받쳐줬을 때 네. 운동은 그러면은 네. 혹시 이제 좀 뭐뭐 하셨죠? 이제 며치 탈출할 때? 음 일단 기억에 음, 남는 거. 야네 스쿼트, 딥스, 데드리프트, 음. 턱걸이 여러 가지 이제 덤벨 버야 이제 거의 네. 없죠, 근데? 네 거의 네. 네. 대표적인 운동이. 딱이 운동만으로도 사실 몸이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맞죠. 네자 네. 그러면은 네. 이제 한번. 그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네. 이제 쭉 검색을 하면서 멸치 탈출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면서 네. 이제 막그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멸치 네. 탈출하기 전에 네그 네. 네. 시절에 나 같은 그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네. 이제 좀 선배 시절요 어떻게 보면 몸이 아, 네. 많이 달라지고 네. 뭔가 주변의 반응도 달라지신 네, 네. 그런 선배로서 한마디 네. 하자면은 좀 어떨까요 어그 멸치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좀아 어 나는 음. 여기까지면 다 했다 난이 정도로 만족한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자기 자신이 많이 나약한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약하게 마음 먹지 말고 독하게 내가 하고자 싶은 의지가 있으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yeah. 네. 근데 실제로 네. 운동하실 때 네. 제가 딱 네. 어떤 그딱 그거를 요구를 하면은 네. 그거 이 악물고 해내셨어요 맞죠? 네뭐 예를 들면 스쿼트 한 8개밖에 못하는데 한 거기서 <웃음> 10개 더 추가시켜 주시고 <웃음> 거기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슈퍼세트로 운동하셨을 때아 이렇게 해야 내가 진짜 운동하는구나 <웃음> 내가 여지껏 해온게 진짜 아 잘못됐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네. 진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네. 제가 많이 아쉽네요 아. 근데 <웃음>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매지타츄 하려고 한 네.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동기 아, 동기부여가 뭐였죠? 동기. 뭔가 이게 내가 바뀌고 싶어하는 동기 일단은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만 살아오고 맨날 힘없어 보이고 몸에 힘이 없어 뭐죠? 아, 네. 힘없어 보이고 어, 어깨를 어 숙이고 다니고 왜 이렇게 말랐냐 남자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아이 상태로만 살면은 평생 발전이 없을 것 같다고 느껴서 도, 이렇게 돌고 돌고 찾다가 사이트 찾다가 이렇게 대장님 딱 보게 됐고 아 여기서 빨리 변화해서 나한테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무릎에 침 맞고 그랬을 때도 아 이렇게 운동하는 게 맞나 이 생각 들었는데 그건 다 그냥 너무 나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진짜 고난이 많으셨던 네, 것 같아요 엄청 네. 많았죠 아, 마지막으로 박수 네. 한번고생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